안녕하세요, 전자 일개미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 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타일이 얼만큼 힘든 직업인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타일 시공 중에 음 그냥 노멀한 현장이에요 예. 타일 시공 현장이 항상 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현장들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여기는 고정거래처 중에 하나이고 이동식 황토방을 만드는 어 곳입니다 예, 여기 황토방 정말 잘 만듭니다 예. 그곳에 어 이제 시공을 하러 왔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일은 한 일곱시간에서 여덟시간 정도 하는데 어 영상을 많이 편집을 했어요 예. 대략 중요한 부분들만 이고 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전자일기미. <웃음> 자 지금부터 제가 이동식 황토방 주택을 이렇게 계속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 이동 간의 거리를 한번 영상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여기를 사물회를 지고서 계속 왔다갔다 했고 아무튼 뭐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를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상에서만 했었는데 오늘은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질통을 가지고 이 질통을 가지고 사물를 짊어메고 그러고 오는 거죠 저기 보이는 데까지 날씨 너무 추워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타일도 직접 가져다가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게차로 떠주세요 그나마 다행인거죠 이런 겁니다. 예. 뭐 붙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모레를 비벼 볼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머리 안하어요 네. 여기 말고 또 어디? 여기 말고. 저 안에? n 그그저 뒤로. 저 뒤로. 사 y j 비벼가지고 또 날라야 되고. 일이 아주 힘듭니다. 여기. 청호 여기 황토방 진짜 잘 만들어요. 이거니? 어. 하... 안녕하세요. 예. 순대 어떻게 했을죠? 예, 해야죠. 이 영상 찍어서 되나요, 이거? 아유. 이따가. 이따가? 네. 오,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과관 이거든요, 방바닥 방바닥이요? 째 두째. 두째. 두째. 두째. 두째. 두째. 두째. 두째. 두째. 두째. 두째. 그게 이제 포랑 죽인다고 하는 거죠. 음. 사장님이 직접 시공하시는 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나무로. 응.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여기, 여기만 여기 하시는거죠? 여기 안쪽하고 네. 저, 저쪽 저쪽에 있는거에요 저 뒤에 아 그쪽에서 온다고요? 예 거의 여기서 식사하시나요? 예문열어 네, 네개 들어가요? 물, 물 같아줘? 이곳은 어, 모래 저장고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곳이 있어야 돼요. 어, 이제 저 건너편에도 이제 이동식 황토방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 쪽에도 이동식 황토방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 모래는 저기 지게차 넘어서 안쪽에만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장소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황토방을 짓고 저 안쪽에서도 황토방을 짓는데 모래 저장하는 곳이 저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동간의 거리가 너무 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 출입구 쪽에도 모래 저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게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음... 저는 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되게 작은아버지 고정거래처고 현장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안 돼요 저도 작은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뭐 다른 사람이 했을 거고 그러나 이게 이 시공자의 편의를 봐줘야지 퀄리티도 높아지는 거고 그만큼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아 저는 안할것 같아요. 예. 물, 물 받아야 돼. 저희 작은아버지 현장이고 예, 그리 고정거래처였으니까 고어 지금은 이제 시공을 하고 있지만 <웃음> 작은아버지가 <웃음> 여기 시공을 못하시게 되면 예, 저도 안할 것 같아요 예, 그런게 시공자의 배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 저는 그렇게 할겁니다 예, 어디 현장을 <웃음> 어디 현장을 가도 이런 현장이 현장 상황이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어, 계속 말씀을 드려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은 예, 방법이 없어요. 예.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 이제 작은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제가 곁에서 어 밀어 드릴 수 있을 정도 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전부. 예.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제가 같이 일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어 생활이 있고 앞으로도 타일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딱. 그 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더 많이 안좋아지셔가지고 길게는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예제 생각에도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을 다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주방 시공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남아 있는 욕실 벽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뭐다 합니다 여러 가지 다 하고 먼저 기공이 물량을 제일 빨리 잘칠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많이 밀어 줘야 돼요 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시공도 잘 끝나고 물량도 잘 뽑을 수 있고 예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한동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줄룸까지 시공해가지고 네, 주방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다른 동 시공을 하는데, 예. 처음에 보셨던 것과 같이 다 그런 부분은 다 똑같아요. 이 안쪽에는 그나마 어, 이제 부자재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어, 곰팡에서 <웃음> 이건 양중이 아니에요 이건 곰빵이에요 곰빵에서 어, 시공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면 어, 시공자는 어, 더 시공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웃음> 예, 한 사람은 계속 곰빵을 해야 되고 고운반이죠 예. 운반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음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시공을 맞춰야 하니까 예 그게 이제 품질로서 연결이 될수 있는 상황이 어 아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게자 보면은 물건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 타일을 이렇게 저렇게 꺼내다가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이동 간의 거리를 저렇게 이제 짊어매고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시공을 할수 있게 그 물건만 물건만 이제 잘 가져다 쓸수 있게만 넣어 주시면 예,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시공만 시공에만 신경 쓸수 있으니까 준비할거 다 준비하고 이제 안쪽에서 기공이 이제 시공을 하고 있죠 그럼 저는 바깥쪽에서 잘라주고 재단해주고 그라인딩 해주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세라픽스 바르고 욕실 안에는 좁아요 많이 좁기 때문에 두명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안용 세라픽스는 정말 뻑뻑해요 그래서 주방 어느 정도 붙였다 싶으면 예 저는 다시 욕실로 들어가서 이제 매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다 넣었으면 똑같이 바닥을 채워 놓고 이제 마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방 매지를 넣고 그 다음에 욕실에 들어가서 바닥 매지를 넣고 그러면 하루 일과가다 끝나는 거예요. 할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 이게 결코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예, 현장으로서 저는 보여드리면서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버티다 보면 예, 기회도 찾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술을 배우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